여러분들 GT 밥밀에의 신규 차량이 또 나왔습니다. 인터넷 매준들부터스포츠이 친구 보시면 1인승의 웨스턴 파워 서지라고 있을 거예요. 160만 5천 달러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다면 최초의 전기 바이크라는 제어들 보시면 은 가속력은 최대치 그리고 최고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3칸 반이 친구의 성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스트리머로 가볼게요. 자 이제 집에서 기다리시면 은 택배가 올 거예요.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상자를 바로 열어볼게요. 스타트이것이 바로 신규 바이크인 웨스턴 파워 서지 바이크 사이즈가 굉장히 컴팩트해요. 얇은 앞바퀴와 동그란 헤드라이트 1인승이고요 이거 무거운 사람이 앉았 어? 전기바이크라면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바로 제로백 을측정해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사트. 100km 돌파. 확실히 가속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170km, 180km. 지금 딱 121마일이 나오네요. 193km. 이번에는 윌리가 되는지 볼게요. 준비하시고 윌리 사트. 오, 오, 넘어가요. 킴스. 자 그리고 윌리가 하시면 속도가 200km가 넘어갑니다. 132마일. 이번에는 핸들링을 확인해 볼게요. 바로 왼쪽으로. 고르치 굿. 급격하게 왼쪽으로. 고르치 다이내믹카 핸들링. 오른쪽으로 그렇지가성력이 좋은데 핸들링까지 좋다 그렇다면 도시에서 타기 굉장히 좋다는 소리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구도 프롭 그다음에 차체 달아 드릴게요 브레크 프롭 엔진 프롭 그다음에 페어링 위쪽에 있는 머리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이뻐요 일렉트릭 퓨쳐 그다음에 프레임 2차 프레임 그다음에 앞바퀴 모드 가드는 2차 전면 가드 그다음에 앞좌석 여기는 시트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류가 1 6 가지고요 뒤쪽에다가 뭔가 달 수도 있고 아니면 없앨 수도 있고 백패딩 시트와 패턴 앞쪽에 달려있는 연료통 얘도 마찬가지로 디테일하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일렉트릭 파워 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헤드라이트 그다음에 상징을 보겠습니다. 락스타가 과연 어떤 상징들을 추가했는지 굉장히 복잡하고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네요. 러브 피스트그 다음에 미러, 레이스 미러, 그 다음에 뒷바퀴 머드가드는1차자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가솔린 그린, 펄 광택은 아이스 화이트. 그리고 2차 색상은 그레이스 레드. 잠시만요 페어링을 바꿀게요 플라스틱 제거. 그리고 연료통도 바꿔. 일렉트릭 퓨처 탱크. 자 다음에 휠 먼저 앞쪽 휠 같은 경우는 아이스 쉴드. 그리고 뒤쪽 휠도 아이스 쉴드. 페어 색상은 형광 블루. 그리고 앞바퀴 모드가드 1차로 바꿔. 자 이제 개조각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오 스타트가 굉장히 빠르죠? 체로 빼기 몇초야 이거 순식간에 190km 돌파 지금 202km 마일로 치면 127마일 윌리 스타트 213km, 220km 마일로 보시면 150마일 돌파 나님. 270km 돌파 160마일 돌파 오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우 야딱 여기 사이로 쌩쌩 쌩쌩쌩 아, 아 이거는 너무 위험하네요 안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왔다가여기서턴 보시면은 한바퀴 돌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이스샷 이게 묘기지 여기도 벽타면서 한바퀴 턴 한바퀴 턴 그리고 바로 자세 잡아 나이스샷 이번에는 오프로드 테스트 여기 올라가 볼게요 멈시고 출발 갑시다 힘으로 올라와 힘으로 보시면은 순식간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힘이 정말로 강해요 여기서 스턴트 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어이쿠! 이번엔 제가 물속에 한번 지나가 볼게요. 이쪽으로 아아 아, 침수죠. 물속은 못 지나가요. 이번엔 제가 경찰들이랑 싸볼게요. 치트를 이용해서 인서트 발사, 인서트 발사, 인서트 발사, 인서트 타이어반 갔습니다. 네 이거는 치트가 너무 사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